저번 시간에 우리가 도입 1구절 2구절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구절 4구절 5구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1마당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1구절 2구절 한번 불어 볼게요 <웃음> 1구절 2구절 파솔솔파미파미도시 파솔파시도시솔파미파미 다음에 3구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3구절 시도미 낮은 시입니다. 시도미 미파미 파솔파미 미 높게 가다가 이제 시도미 하면서 음이 쫙 깔아지는 겁니다. 시도미 미파미 파솔파미 미시도미 시도미미파미파솔파미미미파미도시네이 3구절은 뒤에 보시면은 시도미미파미파솔파미미 미파미파파미미 다음에 미파미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4구절 중간까지를 한 번에 불어 주셔야 됩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3구절 4구절 중간까지는 한 번에 불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은한 번에 해볼까요? 시도미 낮게 시도미미파미파솔파미미미파미도시 밑으로 쫙 깔아 줄게요 보셨죠? 밑에 깔아주는 음들입니다 시도미미파미파솔파미미미파미도시시 시 까지 깔아줬고 다음에 4구절 중간 후반부부터 5구절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미시 미시 파미도시 도시 미시 미시 얘네가 한세트예요 도시 미시 미시 끌어주고 마지막에 파미도시 불어 볼게요. 도시 미시 미시 파미도시 쉽죠 이 3구절 아니 3구절, 4구절 5구절은 이제 구절 단위로 끊기는 게 아니라 1.5, 1.5에서 총두 구절을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3구절과 4구절 5구절을 동시에 쭉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도미미 파미 파솔 파미 미미 파미 도시 도시 미시 미시 파미 도시 예좀 앞에 이제 경쾌하게 뛰놀다가 뒤에서 이제 낮은 음으로 쭉 죽여 주는 거고 이렇게 1마당 끝나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경쾌하게 놀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구절 4구절 5구절 동시에 해봤고요 이제 도입부 뛰어버리고 도입부 그냥 쉬운 거니까 없어도 돼요 뛰어버리고 이제 능계 자진몰이 1마당부터 오 아일마당 일마당이래 일마당 1구절부터 5구절까지 쭉불어보겠습니다 지금 1구절부터 5구절까지 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파솔솔파이파미도시까지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진몰이는 계속 볼수 있는 겁니다. 1마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1마당 이상이 2마당, 3마당, 4마당 뭔가 좀더 나는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 근처에서 네이버에 국악원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국악원 가셔서 전문 강사 선생님한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면 좀더 실력이 확확 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은 정말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자진모리, 능계 자진모리 일마당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마지막으로 1구절부터 5구절까지 한번 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다시 1구절로 돌아가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반복 반복 반복 반복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자진모리 1마당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